been reach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be vibing reach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 <laughs> 여섯 마리에오만원저 5만원인데 저거 5만 원인데. 다 주신대 다 주신다고요? 그거를?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좋아. 아빠 좋아하시겠다. 굴생이는 뭐야? 내가 공구할게. 차당 어민시장 쪽에 됐어요. 차뭐데 아, 그래요? 아, 몰라. 그, 우리, 장치집 자, 이제 우리가, 어, 강원도에서 사온 대게를 쪄먹을 건데요. 대게를 찔때는 막 닦고 그리고 뭐 물에다 넣어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막 하라고 말들이 많은데 뛰는 거는 금방인데 닦는 게 오래 걸릴 것같아요 손질이 오래 걸릴 손질이. 자, 사온거 한번 보시죠. 대게 아니고 홍게. 하나 넣었지. 물이 이거 언제 닦고 있어? 그리고 얘는. 아유, 이거 이거 저거 의 몸통만 잡으면 되죠? 야, 아프지? 뜨겁지? 뜨겁지? <웃음> 뜨겁다면서 표정은? <웃음> 괜찮아 금방 마신, 맛있는 대게가 될 것이야 얼른 너 와, 얘도 오, 완전 큰게두 마리가 들어가네. 어이, 진짜 크다. 내손바닥만해 우와. 개맛이. 괜찮아? 어? 안뚫안 뚫어. 하나도 안 뚫어. 뚜껑 걸로 닫자. 닫자 닫자. 지금 몇? 시게더 높. 한채 이거 제다 지금 그런데. 뭐가 훨씬 크다 커진데 가벼운 거라 따끈하는데, 무거운 거라 하나만. 따끈하는하무라 하나만. 야, 알아어 네. 할아버지, 커피 좀 걷니. 우와. 뭐야, 여보? 뭐하니? 원나 원이야 일로 와봐 이거 이거, 이거 보여줄게 나. 네. 만그